이벤트를 했던 담님네 작업실에서 모이기로 해서 거기로 가는데 베를린은 겨울이에요 겨울 갑자기 겨울이 됐답니다 너무 추워서 지금 패딩도 빌려 입고 나서 너무 얇게 입고 와서 얼어죽겠더라고요 바람소리만 들어도 너무 춥지 않나요? 아 그러네 어. 여기서 첫 번째가 비고 비고 나오겠네. 그렇 반대쪽으로 <웃음> 나가. 반대쪽. 아어 추워. 들어옵시다. 어. 인사해주세요. 주인분. <웃음> 아기절부 <웃음> 아기절부 <이랬네. 웃음> <웃음> 드셔보실 분 아니, 아니? 어렸을 때 먹어 생일파티에 먹는 그런 맛인가? 음. 너무 귀여워 <웃음> 아, 배고파 어, 아, 입이 너무 달아 어떡하지? 나도 고맙다 혼자 요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난이렇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그럼 올해도 뭐 있지? 이 <웃음> <웃음> 에너지를 다 써서 그런 거 아닐까? <웃음> 맞아, 신림에 아니... 쉬어야 돼. <웃음> 그거는 그래. 그냥 빼도 될 거야. 빼자마자 저절로 열렸어. 그래가지고 왜서다 손가락으로만 막고. 막고. 어, 그래도 좌우로 약간 이렇게 좌우로. 좌우로멀리네아 <웃음> <약간. 웃음> 멀리 는사리는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아 should be the l a s d b 아 u l d s 이 라또이 처음 먹어본다 네, 응. <웃음> 그럴 그래, 지도어요이 정말 많이 가보이는데? <웃음> 저, 저도 잘해 먹으면 이렇게 나와요 진짜 <웃음> 토마토소스도 직접 만든 거 아니야? 그런지 알아아데 이게? 음, 멋져 아 진짜 을거배불거거 모르고 먹었어이먹이렇게을 먹었어. 어? 뭐, 거야. 을 <웃음> 아, 뭐 거야. 이거 먹을 사는 거야아 내가 안 일본인... 아, 그그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 이거 먹 거야. 이거 먹을 거야. 거거거어 우와! 아름다워! 잘생겼다! 조심해야겠는데 무거워서? 와우! 메이메 다운! 끝장도 만지지! 다 땡큐! 내가 끝먹을게! 내꺼 끝먹자! 이렇게 정말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나 안해도 여기 있어! 한번 더! 한 번! 뭐야? 광고야? 광고 뭐야? 방금 뭐야? 광고 아니야 이거 뭐야? 만거 뭐야? 이거 뭐 미쳤다 진짜 이거 뭐야? 이거 뭐이래 뭐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장난 아니야? 먹으라고 아 그다음에 <웃음> 견과를 올린 거지 응, 그리고 홀, 꿀 조금 넣으면 씨, 꿀 소금, 소금이랑 소금 후추 조금 뿌리고 미쳤다 음, <웃음> 쉬웠는 어, 시간이 좀 걸려서 음. 그오버즈 굽느라 아, 어, 오건에 구웠나? 너? 나는 오버리 아니? 사이피를 어응 음. 음. 맞아 그리고 타이리셔스 되게 쉬웠는데? 타이안 되게 좀. 타이 오거진 굽는 게 일이야 그걸 마늘이랑 맞아, 맞아. 오일이랑 음. 레몬. 먹 내가 레몬이랑 레몬즙 저날 저렇게 놀고 재밌게 놀고 나서 베를린의 개순트부르는 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그기까지 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어, 근데 그 동네가 불량 청소년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좀 분위기가 술 마시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센터가 있어서 좀 밝긴 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섭거든요? 막 엄청 무섭진 않은데 뭐그 사람들 별로 저 그렇게 신경 쓰진 않지만 분위기가 좀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타고 가려고 이제 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그날 되게 좋 단촐하게 하고 갔는데 가방도 심지어 진짜 조그만 거 메고 가고 원래 같았으면 백팩 메고 다니는데 정말 이렇게 손가방 갔는데 없어가지고 아나 진짜 큰일 났다. 요즘 다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그래서 핸드폰을 잊어먹으면 다음 핸드폰은 없거나 아니면 진짜 그빠형 노키아폰 있죠? 그거거나 해야겠다. 나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비자 태어민도 있는데 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거를 전화 빌려가지고 전화하고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발 벗고 찾으러 나갔다가 막 완전 뛰어다녔어요. 그 동네를 근데 길도 잘 모르니까 길도 잘 모르고 어둡고 그래서 결국 또 전화를 다시 빌려서 또 전화를 해서 그때 받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전화를 빌려갖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전화를 빌려준 사람이 그러면은 누가 너 핸드폰을 찾아서 너한테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 내가 아는 번호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요한 물품들 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카메라 핸드폰 여러분 비상인 연락망 하나씩 적어주세요 저는 핸드폰에 이렇게 학생증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일로 연락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일로 연락을 한다고 해도 저랑 연락을 닿을 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연락을 할수 있는 그런 연락망 하나 정도는 붙여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핸드폰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슈퍼마켓. 엄청나게 큰 슈퍼마켓에 왔는데, 사실 오늘 비자 태아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갔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슈퍼에 왔는데,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고양이 혀 초콜렛. <웃음> 너무 끔찍한 거아니야요이게 고양이 혀 초콜릿을 만들 수가 있어. 오늘은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온 칸을 모두 차지하고 베를린에 가고 있어요. 내일이 또제 생일이에요. 제가 생일을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요 며칠 한 3일 4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쩌면 원래 사람이 생일때가 되면 싱숭생숭한가봐 그래서 내가 좀 그랬나 보지? <웃음> 그리고 비자 태어민도 있었어요. 비자 포인트도 있어서 사실 어제 비자를 받았어야 했죠. 근데 어제 갔는데 그게 미뤄져가지고 어 월요일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 일요일에 생일이라 일요일에 쫙 이렇게 보내고 할례로 돌아와서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그게 또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일요일에 생일 보내다가 중간에 마스 할레 와야 됩니다 여섯 시 할레 와서 하루를 좀잘 정리를 하고 그런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소리> 같은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건... <웃음> 아니 이거 뭔지 <문제> 알지 당연히 이 <웃음> <웃음> 우와 아림 색깔을 하는데 어려웠다. <웃음> 그렇지. 데이트. 괜찮아. 아빠. 왜안 내려서. 아니, 괜찮아. 괜찮아. 한숨 나리가 케이크를 사줬어요. 이거는 코코넛 해봐, 근데 너무 이쁜데. 그리고 펌킨 초코. 그다음에 초코 브라우니. 다 비건이에요. 끝이나 페티. 커피. 아, 커피 맛있다, 여기. 음. 자, 땡큐. 음~, 음 오늘 생일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날아갈 때 좋아요. 날씨가 좀안 좋기는 한데. 어뭐 상쾌한 것 같고요. 음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럼 맛있게 먹어볼까요? 놀루랄라 타다. 빵빵빵. 아, 오늘도. 어, 제 생일은 아마 중국인가봐요. 이번 생일 컨셉은 중국인 것 같아요. <웃음> 어제는 <너는> 중국 사람인가요? <웃음> 어저께도 허거를 먹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중국 느낌으로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웃음> 그토록. <웃음> 네가 소원해, 소원하던. 그니까. 애가... 근데 나 너한테 또한번살 한 말이 있어. 네, 왜요? 수진이가 네. 설사 병원한테. 아, 정말? <웃음> 괜찮아요. 화장실도 못 나온다. 아 정말. 언니도 어저께 너야, 매운 너는? 거 먹었나보다. 또또 네. <웃음> <웃음> 또 우리 둘이야. 아따 배 노래 나온대 뭘로 해. 왜 마스크 쓰고 있냐고 좀, 왜냐면 나 밑에 화장 안했단 말이야 어, 나 오늘 화장 안했는데 <웃음> <웃음> 일단 커피만 마실래? 네 아. 오늘 기, 소감이 어때요? 생일인 기분? 어, 우선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 저를 이렇게 멋진 여성으로 음. 뭐, 크는 건 제가 컸지만요 <웃음> 입혀주고 매개주고 이래 하고 너무 감사하고 응. 또 이제 주위 친구들 모두 응. 유리언니를 포함하여 너무 고맙고 나맨 어? 멘트 준비했니? 아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웃음> 생일이 <웃음> 다잘워야 돼. 면이 지금 어. 있어 가지 There is a life v a l l e 소드 트럭 하면 안돼요? <웃음> 우리 엄마 그랬거든 응. 살다보면 진짜 야채사 팔아질 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아침부터 재밌게 놀고 지금 베를린에서 할례로 왔답니다. 아쉽게도 놀다가 할레로 다시 돌아와서 내일 비자 테어민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시까지 알차게 놀고 돌아왔습니다. 음, 선물 받은 컵과 그리고 차 마시면서 어, 편지를 읽으려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머그를 가지게 되다니. 정말 머그를 너무 단단하게 잘 만든 것 같아. 이렇게 베를린의 n 티라는티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온 건가 봐요. 왜티 마음에 들었을까? 아, 아니다. 음, 음. 냄새가 너무 좋네. 작년에 선물받은 이 초도 틀어 놓고 아 진짜 맛있다 음. 음. 진짜 향 좋은 핸드소 근데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 생일마다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하루 종일 친구들랑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녁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조용히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한번 다시 한번 친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도록 할까요? 사실 생일에는 감사한 마음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생일을 보내는 그 하루 종일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막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감사하고 또 좋은 그런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거든요. 혹시 불 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어 누군가 생일이 너무 부끄럽고 싫다면 어... 그러지 말고 인생은 너무너무 짧으니까 그냥 어쩌면 1년 동안 고마웠던 친구들 1년 동안 유독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한테 더 고맙다고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더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파티를 했었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한 10년에 한 번만 해도 될것 같고 이렇게 작게 친구들이랑 밥 먹는 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셨길 바라며 생일인 저의 날은 또 이렇게 저물어 가네요 그래서 오늘을 잘 보내고 저는 또 내년 생일을 기다리려고요 <웃음> 그럼 제가 내년까지 유튜브를 꽉, 꽉 잡고 있길 바라며 코로나 이후로 쭉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알셨죠?